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영상을 안 올렸는데 오늘은요 언박싱을 찍어 보려고 해요 삼각대 언박싱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아 장비 관련된 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요 곧 스위스 영상을 올릴 거니까요 그 영상을 봐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은 스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? 네. 저기 여행 영상 찍다가 왜나 언박싱이냐? 캐리어를 잃... 제가 2주 전에 캐리어를 분실했는데 그 캐리어 안에 모노포드, 트라이팟, 삼각대 두개다 캐리어에 집어넣고 이동을 하다가 잃어버렸다 보니까 삼각대가 없어요. 그렇다보니까 삼각대를 샀습니다 일단 독일에서 구입을 했는데 고를 수 있는 선택지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첫번째로 제가 고려를 한거는요 일단 모노포드 기능까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 두가지가 다 가능한 C50i를 샀어요 제가 그 기존에 쓰던거는 맨프로토사의 삼각대였는데 롤레이 모델을 샀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국에 있을 때이 삼각대 리뷰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독일거에가 독일건가? 가격은 어.. 제 기억이 맞다면 한국 돈으로 한 14만원 정도 13만원인가 14만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모노포드랑 트라이포드 그리고 이렇게 쫙 벌려가지고 바닥에서 찍는 것처럼 찍을 수 있고요 이건 마크로모드라고 카메라를 밑으로도 달수 있더라고요 사실 전이두개 이것 때문에 이걸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아 원래 캐리어에 이런 걸 이렇게 그냥 칼로 쫙 자를 수 있게 버터플라이 나이프도 갖고 다녔는데 이렇게 가방에 들어있는 상태로 나오네요. 가방도 튼튼하고 크기도 확실히 제우 확실히 제우 뭐야 이거 이렇게 바로 뜯어진다고? 여러분 <웃음> 이렇게 너무 믿고 막 흔들지 마세요. 여기로만 들어야 돼. 여기다 이렇게 내게 돼. 있네. 일단 열어볼게요. 일단 삼각대 본체에. 문보제 설명서 그리고 어, 여기 조그마한 지퍼백에 또 뭐가 들었어요 어.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주황색 실버블랙 있는데 사실 주황색을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없어 파란색도 없어 다양한 뭐막 기능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니 삼각대에 무슨 기능이 이렇게 많아? 뭐 이건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하고 삼각대를 꺼내볼게요 무게는 예전 거보다는 조금 더 나가요 근데 더 튼튼합니다 제가 이전에 들고 다니던 거는 막 흔들렸어요 타임랩스를 찍고 있어도 바람이 많이 불면막 흔들리고 그런 삼각대였어서 이번에는 좀 튼튼한 걸 샀거든요 정도도. 한 160cm 정도 올라가는 것같더라고요 8kg 정도의 중량을 삼각대가 버티고요 그리고, 그리고 제가 이 삼각대 예전에 홍보영상 볼때 본건데 이렇게 세워놓고 삼각대 아래를 이렇게 풀러보시면요 아래에도 이렇게 나사가 달려있어서 카메라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노포드를 이렇게 풀러주시면 이렇게 하면 모노포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하이퍼랩스, 하이퍼랩스가 뭐냐면 타임랩스는 가만히 서서 물체가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물체가 움직이는 동시에 카메라 앵글도 움직이는 그런건데 모노포드로 찍을 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모노포드가 필요했던 건데 그때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건 퀵플레이트가 돼야 돼. 특히 여행을 다니면서 컨텐츠를 찍게 되면은 패팅을 미리미리 해놓고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오! 여기 이뻐 찍어야겠어 등 바로 꺼내서 쫙 풀고 키 카메라 연결해가지고 찍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걸 빨리빨리 할수 있는 장비들이 좋더라고요 카메라가 두 대이신 분들은 각각에다가 연결 해놓고서 바로바로 바로 끼웠다 빼냈다 할수 있게끔 플레이트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후기 들어있어요 이건 어따 사용하는 거냐 여기에 가방 같은 걸 그냥 걸어놓으면 이 삼각대가 덜 흔들리도록 이게 그거용이에요 타이널스 같은 거 찍고 있을 때는 가방을 놔둘 때가 애매하긴 하거든요 여기에다 이렇게 딱 걸어놓으면 가방 놔둘 공간도 생기고 삼각대도 안정적이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영상 볼 때도 와 이거 좋다 생각했었는데 마음에 들었어 었 짐이 하나 늘었네요 또네 이렇게 C51 의 언박싱 영상을 처음으로 찍어봤는데요 목박신 영상을 이렇게 찍는게 맞는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용 후기는 조금 더 사용을 해보다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